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리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래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1절을 보시면요 이제 리부가가 종과 함께 가나한 땅으로 들어서서 가나안에 네. 도착하는 모습이죠 61절에 62절에 아,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음, 원래 그 헤브론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127세에 이제 사라가 죽었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서른일곱 살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남쪽으로 어, 더 내려와서 살게 된이 네계부지역 어,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기간이 이제 3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인 거죠. 아, 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어,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정말, 사라의 그 애지중지한 사랑. 아마 정말 사라에게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깊은 사랑을 받고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그런 사라가 죽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어, 이렇게, 그 이삭의 마음이 우리가 와다아요 와 얼마나 사라를 그 잃은 그 사, 사랑의 존재를 잃은 그 깊은 상실감과 그 낭망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거기에 깊이 젖어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63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삭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이제 수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가 그리고 깊이 헤아려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모죠. 그 사라의 사랑도 생각하고 사라에게서 받았던 따뜻함 그리고 함께 했던 기쁨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어 지금 음어 종이 또어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 자신의 아내를 찾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들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고 어또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이수하의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헤아리다 또는 기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에, 깊은 상념 속에 또 소망을 품고 그 기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아, 낙타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은 에, 그 기도의 응답과 또 아, 그 이삭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있는 그 여자가 오고 있는 거죠 그 리부가 위, 위로를 이삭의 위로를 지금 달래주려 오고 있는 리부가의 모습입니다 어, 먼저 우리 67절을 한번 먼저 가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67절 함께요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아, 자,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위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 마, 말씀해 보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드립니다.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아, 혼인잔치를 벌여요. 여기 그를 맞이한다라는 설명이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아내로 삼고 어, 신랑 이삭은 신부 리부가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예, 그 이삭이 받은 위로죠. 아,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음, 리부가가 아,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 그 리브가가 정말 물설고 낯설은 곳에 떠나온 거잖아요 고생하고 왔고 800km를 따라왔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속에서 리브가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잖아요. 위로를 얻었더라. 누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얻은 이 위로는 리부가 때문에 리부가를 통해서 얻은 위로예요. 리부가를 통해서. 자 본문의 그 말씀의 그, 그 개시. 의도가 뭘까? 본문을 하나님께서, 어, 어, 이스라엘 독자도 들려주시고,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어, 그 이삭이 사라를 떠나보낸 아픔과 또 사랑의 존재를 잃어버린 그래서 가슴에 맺힌 피멍이 <웃음> 그 리부가와 결혼하면서 어, 달래졌다. 치유됐다. 이게 <웃음> 예, 결혼은 좋은 거다. 뭐 이, 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들려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음. 예, 예, 이삭의 슬픔이 예, 그, 이렇게 어떻게 기쁨으로 이렇게, 이렇게 결혼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됐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 창세기 24장은요. 결혼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그냥 이삭이 리부가 만났다 라고 그냥 한 줄이나 두 줄로 그냥 그 설명하지 않고 한 장이 그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것을 종이 그 주인과 맹세하고 주인의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담아서 갖고 오는데 거기가 또 거기다가 자신의 어떤 기도를 더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그 정말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 이런 어, 그 우연이 아닌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예,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래서 어, 또 리브가도 그 소식을 듣고 어,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주권적 일이구나라는 말에 그냥 정말 가겠나이다 하고 따라 나서고 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결혼 이야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어, 결혼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사라를 잃은 슬픔이 결혼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 결혼이 설명되고 왜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결혼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통한 그 예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 예,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을 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몸, 한 몸, 음, 한몸된 것. 그런데 그한몸된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요, 아, 아브라함이 종과 맹세부터 합니다. 어, 허벅지 밑에다 넣으면서 반드시 내 족속, 내 혈통,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소유, 내 것이었던 것. 그리고 반드시 그가 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것. 그 어, 자신의 것을 자신의 혈통을 찾는 음, 그리고 결혼이 아한 어, 몸이 되는데 그냥 아무 것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혈통과 내 것과 어, 내 것을 찾는 것과 한 몸이 되는 것을 24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24장 내역 속에서 어, 우리가 다 예표로 만나고 있는 이야기들처럼. 예, 성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예표죠 그리고 종이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일을 수행하시고 자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요? 네 리부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물밑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정말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남녀가 만났다 그런 결혼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적 예표를 이루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에, 이삭의 에, 그 슬픔은 뭐고 또 이삭이 받은 위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음,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삭의 슬픔은 그리스도가요 어, 사랑의 존재를 잃은 슬픔입니다 어, 이삭은 사라를 잃은 아픔 슬픔 그 슬픔을 달래지잖아요 그런데 그, 그 이삭이 가졌던 그 슬픔은 예,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의 존재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설명하는 거예요 63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65절 보세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인이다. 이삭이죠.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음. 이삭이, 이삭이, 음, 어, 맞이하죠. 낙타를 오는 것을 이렇게 이삭이 맞이하는 장면이고요. 65절에 보면 종에게 말하되, 지금 미부가가 말을 하는 장면인데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음,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삭이 마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음, 배회하다가라는 단어는 음, 오역이에요. 그히브리어에는이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회하다가라는 뜻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헤매다 가잖아요.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다 가라는 말을 여기다 넣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오역입니다 어, 원어 그대로 보면요 종에게 말하되 그 들에서 또는 어, 그 들판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그 들에서 그 들판을 통과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 그러니까 종이 그 갔던 것이죠 종이 그, 그 여자를 찾아 갔던 그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 종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통과하여서 지금 마주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회하다, 막 이쪽저쪽 하다가 오니까 다른 데하다어 저기 오니까 찾아가서 막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들에서 종이 떠났던 그길 그리고 그 들판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찾는 모습이죠. 네. 바로 이 모습이요. 예,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20절 보세요 누가 보면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어, 아직도 거리가 먼다라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하여 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먼데 에, 그, 그 달려가서 맞이하고 하는 모습이죠 에, 오늘 이삭이 그 아내를 에, 마주하여 배회하다가 아니라 그 들에서 그 들판을 통과하여 기다리고 있고 반가이 달려가고 있는 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삭의 위로는 그럼 뭘까? 이삭이 받은 위로는 뭘까? 어, 그리스도가 어, 사랑의 존재를 잃은 것이 정말 이삭의 슬픔을 설명하듯이 이삭의 받은 위로는요 어, 그리스도와 원래 한몸이었던 자를 되찾게 된 위로예요 그 자신과 하나였던 원래 하나였던 자를 되찾은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66절을 보세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웃음>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 종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해야 되는데 왜 이삭에게 말했나? 아브라함이 죽었나? 예, 아브라함 죽지 않았습니다 예. 종이 왜 이삭에게 말하나 먼저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건가? 음. 예. 이 성경에서 죽자 영감을 말할 때요 단어를 안해도 하나님의 분명히 의도를 담겨 놓고 있어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 원래 예수님과 한 몸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품의 자신과 하나였던 자기 것이었던 그 백성인 자기 백성을 교회를 되찾는 이야기 그와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종이 이삭에게 무엇을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신부를 데려온 거 아내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데리고 온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위로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있어야만 필요하시는 위로, 위로를 필요로 하시는 게 그리스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서의 기쁨과 위로는 딱 하나 예수님과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택하여져 있었던, 자기와 하나였던 그 교회를 되찾게 된 기쁨입니다. 교회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주는 유일한 위로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구제를 하고 교회가 이웃에 큰 봉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요 성도의 영광이고 그냥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위로는 잃어버렸던 자기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음, 그리스도와 다시 진정으로 한몸이 되어지는 것에 그리스도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몸의 자리로 이렇게 찾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위로죠. 어,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아내가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그...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결혼 스토리죠. 근데 이 결혼 스토리 속에서 한몸 되어지는 것 속에서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예, 성경에서 잠은 예수님이 요한보험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지금 그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잠들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 말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 교회를 취하시는 모습입니다. 음, 어, 갈비뼈가 원래 아담 거였잖아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취해서 어, 그 여자를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마주하여 보면서 뭐라고 사랑 고백을 해요? 이거 내꺼네. 내뼈 중에 뼈네. 내살 중에 살이네. 내꺼네. 그리고 한 몸이 되죠. 여러분, 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됐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이면, 갖다 가득 하면, 어, 내 거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 내것될때 이게 위로죠.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것을 찾는 위로를 얻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가봤는데 강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 어그 십자가의 밑에 발판을 의지해서 숨을 이렇게 쉬죠. 숨이 이렇게 축 쳐졌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판을 딛고 일어나서 또숨 쉬고 뭐 이랬는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양옆에 군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사의 말씀처럼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숨이 멎인 거죠 그래서 어 멎었네 다리 꺾을 필요는 없네 그런데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콱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그 장면인데 바로 이것이 그 아담에게서 옆구리에 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요이 사건을 예표적 사건이었다 상징이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이 창세기. 이장의 결혼의 스토리는 단순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자를 만났다라는 장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위로, 만족 히브리서요 12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시죠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마음에 전혀 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 가까이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거에 그것이 <웃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결국 자신의 것을 찾게 되는 기쁨이에요.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원래 나의 것이었던 교회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위로는 뭐예요? 예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와 한 몸이었던 짝을 찾게 되는 거. 그와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보면 6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7절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지금 인도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 장막으로 들이죠. 이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우리 그 알죠? 장막이 이, 이것이 그 어디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지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혼인잔치를 버리고 또 아내를 삼고 사랑합니다. 어, 이그 결론이 똑같아요. 그 창세기 2장에서 있었던 이 결혼의 모습처럼 지금 그 장막으로 들이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이, 이것이 결론이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앞절에 있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 다른 물체가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22절 어, 그 거룩한 성에 가보니까 그 가보니까 그성 안에서 성전을 그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죠 거룩한 성그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신부와 함께 신랑되는 이가 성전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이삭과 리부가의 광경과 고스란히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장마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웃음>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예요? 교회.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들여요? 장막으로 들이잖아요. 결론이 똑같습니다. 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였던 것을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맞이하여 영원히 하늘에서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성 전환으로 교회를 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7절 마지막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 사라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가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장례를 한 다음에 위로를 얻었다. 사라가 죽고서 어그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지금 연결해서 위로를 설명하잖아요. 사라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이 이삭에게 지금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이, 여러분 사라는 단순한 그 여인, 단순한 그냥 어머니,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사계에게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된 여인이죠. 내네 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여인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뭘 뜻할까요? 약속의 위기죠. 약속이 끝났나? 라는 위기에요. 그런데 지금 그이 사라의 죽음 후에 그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 여기에 어떤 거예요? 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하여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받게 된 위로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구나. 결국 이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이 이삭이 받은 위로예요. 그냥 아 내가 그그 그 여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구나. 내가 결혼하니까 이제 정말 잘 됐구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계속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위로받으심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위로받으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위로받는다 도대체 그 위로받으심은 뭐냐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라 것은 뭐죠 교회가 내가 본래 있었던 곳이 무엇이고 내가 본래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찾고 회복한 거죠 내가 내가 나왔던 곳이 어디인가 떨어져 나온 것을 되찾게 된거 이게 그리스도의 위로고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니까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물과 피를 쏟아 죽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를 그리스도가 거기서 만족하시는 거죠. 그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 순종의 열매 그리스도의 기업이 교회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예수,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 교회는요, 음, 그 예,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시예요. 예수님의 목. 예, 여러분, 예, 그그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가 보세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목, 예수 그리스도의 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죠.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기업이시랍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교회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는 충만해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될때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 모든 것에 충만하신 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뭐를 해, 하기 위해서 내게서 나간 갈비대가내 안에서 다시 들어와지는 나와 한몸이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신 충만하신 이가 나는 교회가 내 것으로 되는 것 교회가 내 기업이 되는 것. 나는 교회로 인하여 충만하기 전까지는 난 충만을 주장하지 않겠다. 난 충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로라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존재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늘 위로를 받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위로가 되는 존재구나. 내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죠. 맨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이 어, 땅에, 이, 이 땅에서 이땅에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늘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배불리기 원하고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던 이런 존재에서 못 벗어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위로를 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진짜 교회가 되면 나왔던 곳에서 진짜 자신이 있던 곳을 찾게 되면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로서의 그 삶을 기뻐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은 구원의 모습이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 예수님의 기쁨과 위로 받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왜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나는 왜 죽는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를 담겨져 있는 주님의 기도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네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 것인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게 주신 자들은 원래 다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설명이에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영광을 받아요? 이제 그들을 위하여 죽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것으로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다 예수님이 차지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흘렸던 그 피와 주님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의 이유와 가치가 고스란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바로 쓰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을 저들도 갖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도대체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존재로서의 그 회복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게 기쁨이죠 살려놨는데 늘 죽은 채로 잠자고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들도 이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 괴로움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이 실망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저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저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는다 실망한다 우리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의 그 성도가 갖는 위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져 있다면 불타 없어지는 거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새,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존재하고 살고 있어요. 이그 약속이 성취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예수의 기쁨이고 내가 존, 약속이 성취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속에 또그 승리를 가진 자로 존재하며 살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에서 벗어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고 있을 때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 성취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로 받으심이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심이고 또한 이것이 정말로 구원 받은 자의 진짜 구원 받은 자의 진짜 참모습이고요 누가 보면 15장 24절 같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 그들이 누구예요? <웃음> 그 아버지와 첫째 아들 말고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위로가 그 다시 버려졌던 것을 되찾게 된것 그것을 찾은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어, 나는 정말 기뻐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 속에 같이 기뻐하는 인생이면 됩니다 어, 나는 즐거운데 예수님은 즐겁지 않으면 진짜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목적과 또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타락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창조 목적이 회복된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원래 있었던 내 삶을 원래 나의 가치와 존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안 살면서 안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성도일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들고통스러워요. 예배 늦게 와도 별로 마음에 뭐, 뭐, 상관없어요.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할스러운 하늘의 예배의 부름에 그 즐거움을, 그 놓친 것에 대한 막 속상함과 안타까움은 하늘을 맛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자만이 갖는 소원이겠죠.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쳐나 여기서요 우리는 할 때는 그 바울 자신과 그 정말 사도와 그리고 참된 교회를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 밖으로 벗어난 그그 예, 그 교회 안에 있지만 진정한 성도로서 살고 있지 않는 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여져 있는 예, 그리고 어, 정말 그 정말로 그 바울이 볼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어,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고 그죠? 스스로 교만 가운데 있어서 자신들은 뭐뭐 뭐 대단하다. 뭐 그리고 뭐그 어, 머리 안에 들 내용대로 막 그냥 자랑하고 그냥 우리는 비천하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 모욕을 주는 이에게 복을 빌어주고 박해를 받은 즉 견디고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권면해주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누가요?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찌꺼기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물 잡수시고 버릴 때그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소중하게 보관해서 안 하죠? 냄새 나고 빨리 치우죠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만물의 찢기같이 찌꺼기같이 그렇게 여겨짐을 당하면서 사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강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리석고 약하고 박해하는 데 오히려 축복해 주고 비방하는 데 권면해 주고 참고, 견디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살아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교회가, 어, 교회가 어떤 외적인 어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위로가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었 나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로 되살려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가? 맞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 되었나? 나는 정말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며 부활의 승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나? 그렇게 삶을 살도록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예, 예,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본래, 본래의 목적, 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맞나?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사나?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의 예, 영원하신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서의 이 영광된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되찾아진 교회만이 에살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입니다 이 영광의 삶을 누리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로모로 축복드립니다